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어, 초보자분들께서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스케이트보드를 좀 폼나게 멈추는 방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멈추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는 어, 테일스탑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테일스탑은 아주 쉬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발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모든 기술이 발자세가 중요한데 테일스탑은 뒷발을 테일에 놓고 뒷발의 앞쪽을 이렇게 내밀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보드의 테일이 닿기 때문에 어, 보드가 빨리 손상이 되겠죠 이렇게 발을 내밀어서 발바닥을 여기 살짝 밟아 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 연습 방법은 테일을 밟는 걸 한번 익숙해지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발 내밀고 발기 이러고 몇 초간 버티는 연습을 하고요. 되면 살짝 밀고 가서 해봅니다. 살짝 밀고 가서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발 앞쪽이 눌러지게 그래서 요렇게 신발이 닿게 가다가 신발이 닿게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빠른 스피드로 하면 위험하고 발목이 꺾일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가면서 먼저 조금씩 연습해보다가 잘 되면 속도를 내서 해봅니다. 좀 잘되면 이제 어, 어깨를 이용합니다. 테일을 밟으면서 어깨를 돌리세요. 이렇게 자, 틱틱 할때 어깨를 돌리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것처럼 어깨를 돌리면서 이 발을 밟아주는 겁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터닝 동작. 이 턴하는 동작이 몸에 익어야 돼요. 이때 신발이 닿는 게 없어요. 신발이 이렇게 딱 이렇게 밟고 서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테일을 밟는 게 아니라 신발에 밟는 겁니다. 가다가 신발에 밟고 이렇게 제가 금방 할때 보면은 테일이 아예 안 밟, 아예 땅에 안 닿어요. 신발만 닿거든요. 그러면 보드도 오래 쓸수 있습니다. 가다가. 팔을 돌리면서 이렇게 팔이 안 돌아가면 앞만 밟아도 안 돕니다 그리고 팔이 이제 돈다는 거는 또 머리도 같이 돌아야 돼요 이 몸이 안 돌면 머리랑 팔, 그러니까 몸, 상, 상체가 안 돌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 꼬이게 먼저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이게 쉬운 거라서 뭐 간단하게 마치는데 어 영상 보시고 잘안 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자신의 영상을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으로 피드백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내실 때 본인의 영상을 제가 써도 되는지 그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